보기 장난 아니죠? 어. 아, 진짜 신나 진짜 시원해요 밥봐 면발 봐다 먹었어 엄마 내가 이거 다먹어거 봤어? 어. 엄마가 한 거보다 더 맛있지? 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네 여러분 2월 한달 동안 제가 너무너무 바빴어요 진짜 너무너무 일이 많아서 월화수목 금은 물론이고 토 일까지 진짜 퇴사 에 있는 노트북을 갖고 와서 막 일하다 보니까 기력이 많이 나아겠어한살 더운 거니까 체력이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대한민국 직장인들 화이팅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기력을 업 시키고 싶어가지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뜨끈한 국밥, 든든하게 말아 먹으면 은 기력이 보충될 것 같은데요. 준비한 음식은 오른곰탕의 곰탕입니다. 오른곰탕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바로 강남역에 있는 맛집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대, 밀키트가 되게 많이 대중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곰탕에서도 밀키트를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 밀키트 딱 오픈하자마자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와 집에서도 이렇게 꼬약을 못 뿌리라고 어? 진짜 와 정말 너무너무 뽀얗지 않아요? 알고 봤더니 오름곰탕에서는 무쇠 가마솥에서 100% 국내산 한우롬을 사용해가지고 24시간 동안 정성그려 끓여가지고 이렇게 탁월 육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뽀얀 육수가 차고차고 어,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그리고 이 밀키트를 보시면 이 구성을 보시면 은그 육수 500g 2개, 후추, 소금 후추 2개, 파 2개 테소스두개뽈살 60g 두개가 이렇게 하나에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왜뽈살을 사용하시냐? 처음에는 원래 국내산 한우 사태를 사용하셨대요. 근데 재료값이 인상되다 보니까 어 이거 양을 줄여? 근데 줄이다 보면 손님들이 좀 섭섭해하지 않을까? 하다가 고민하신 게 바로 뽈살인데요이뽈살 볼살. 근데 뽈살이 나가다 보니까 손님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뽈살이 나가고 있대요. 이뽈살의 특징.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뽈살을 막 찾아보다 보니까, 뽈살 같은 경우에는 기름기가 없어가지고 되게 담백하고 쫄깃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빨리 가서 졸여볼게요. 조리한게뭐 있나? 이거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지. 그럼 얼러, 얼려 가서 한번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응? 기다려주세요. 고! <목소리> 진짜 엄청 진해요 보이시나요? 뽀얀거 국물 그리고 냄새가 미쳤어 냄새가 미쳤어 장난 아니야 어, 저 이렇게 진한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엄마도 이렇게까지 진하게 못 끓여 <웃음> 장난... <웃음> 와... 아... 진짜 진하고 맛있다 어, 딱히 간을안 해도 어느 정도 간이 되는 것처럼 맛이 오 장난 아니야 제가 같이 먹을 밥도 준비했고, 그동만 이런 곰탕에는 빠질 수 없죠. 소면살이, 소면살리 너무 맛있어, 요나 그리고, 여기, 특제소스 김치도 준비했습니다. 아, 이거 먼저 맛본으로 정신 팔려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네. 고기 장난 아니죠? 이 부드러운 게 느껴진다니까? 특제소스에 툭 찍어가지고. 오! 음! 솔직히, 몇번살 묻자마자 기름기가 너무 적어가지고 완전 퍽퍽함이 어떡하지 했는데 아니 몇번 찝자마자 없어져 어. 되게 부드러워 되게 부드러워요 소면도 같이 좀 넣어볼게요 진짜 고기 너무 부드럽다. 음 밥도 좀 말아야겠는데? 그랑 같이. 아니 먹자마자 기력이 회복된 맛이야. 너무 맛있어. 이 곰탕이니까 당연히 사골 맛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고기가, 고기가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지방이 없는데 부드럽지? 응? 음. 아. 진짜 진하고 진짜 시원해요 아. 밥과 면발과 으 <웃음> <웃음> 역시, 뜨끈. 한국밥 든든히 말아보니까, 와, 기력이 진짜 없다는 기분이야. 여러분 나 어제 술안 마셨거든요? 해장된 느낌 그리고 뱃속에 완전 든든한 느낌 너무 너무 맛있다 와 진짜 엄마가 솔직히 이런 마음 엄마 앞에 있어가지고 이런 마음 엄마 섭섭할지도 모르는데 엄마가 해준 것보다 더 맛있어요 더 맛있어 와 미쳤어 미쳤어 국물 왜 이렇게 맛있어? 어? 자극적이지도 않고 담백한 게 거기다가 이 고기 뽈살 있죠? 기름기 없다며 기름기 없으면 뻑뻑해된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뻑뻑하지가 않아 되게 부드럽고 촉촉하고 와 진짜 미쳤어요 왜 강남역 맛집이라 는줄 알겠고 왜 이거를 밀키트로 판매하시는 건줄 알겠어 이건 진짜 꼭 맛보셔야 될것 같아요 진짜 진짜 너무너무 진하고 너무너무 맛있어 제가 올해 먹은 밥 중에 진짜 제일 잘 먹은 것 같아요 나다 먹었어 나 이렇게 다 먹은 거 처음이야 집에서 끓여 먹어 정말 잘 먹었어요 여러분 와 여기는 진짜 강추강추 강추. 네, 여러분, 진짜,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나 이렇게 다, 집에서도 저밥잘안 먹거든요? 다 먹었어. 정말 여러분, 어, 너무너무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고, 너무너무 담백하고, 와, 배부른데 진짜 너무 기분 좋게 배부르다. 어. 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어늘 진짜, 엄마 내가 이거 다 먹어봤어? 어! 약간 뿌린 것보다 어때? 엄마가 한거보다더 맛있지?